왔다,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왔다, 바위 크랙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소나무의 인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두그름입니다 목려해변과 삼성궁의 소나무입니다. 여기서 아, 여기 이렇게 쭉있네 바위, 어, 바위 사이에 나무봐요 멋지네요. 저 바위 틈 사이에 사화무 보세요. 저기 바위 틈 사이에 있어 <웃음> 야, 이 돌이 여러 개로 이어졌어. 우와 이게 소나무예 소나무 제가 바위 위로 올랐는데 이 소나무예 소나무 오아 위험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저 위가 바위에요 바위고 이거는 소나무는 바로 바위 틈 사이 크랙이 생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크랙 사이에서 아이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어요 한 2,3m 넘게 올라왔어 지금 이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여기가 목녀 해변 바로 저 앞에 해녀 섬이 보입니다 오늘은 두 그리의 소나무가 작은 아이틈 사이에 자신의 뿌리를 내린 소나무를 봤습니다 인생은 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소나무의 인생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